오늘은 공 기자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불려오셨어요 아 <웃음> <웃음> 세상에 본인이 불러놓고 야왜 이러면 <웃음> <차단을 입어야> 처음부터 <웃음> 네.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아 요새 믿음이 많이 흔들리신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저 모태신앙이지만 네. 네. 그 돌아오지 못한 탕자 아... 탕자예요? 네 <웃음> 돌아오지 못한 아니, 아니 여기 한명으로 조칸데 <웃음> 네. 교회 시절를 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음. 오셔가지고 음. 좀 힘드시다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이게 그래서, 아니, 중앙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모든 종교가다 <웃음> 있으니까 네, 이 자리에서 네. 개종을 해도 되고 <웃음> <웃음>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 자리 <웃음> 어느 네. 쪽이든 지금 예, 네. 가야될 것 같잖아요 교회를 가든 <웃음> 법당을 가든 <웃음> 하여튼 어느 쪽을 <웃음> 가셔도 <웃음> 확실합니다 네. 네. <웃음> 아니, 오늘은 그 설교 얘기 뭐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하고 성당에서는 강론, 강론 또는 설교 두 개다 씁니다. 네. 음. 음. 강론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 절에서는 설법이죠. 법, 어. 네. 네, 설법이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 아마 늘 생활하면서 듣는 설교가다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음. 네. 우리 어. <웃음> 우린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도 야 설교하지 마. 음. 음. 아, 이런 그렇죠. 말, 설교라는 네. 말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강론이나 설법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진짜. 여기서 네. 설법의 법은 어. 이 다르마, 그러니까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법, 법법자가 아니고? 아, 법법자인데 네. 그게 이제 법법자에도 다양한 아, 의미가, 이, 의미가 아.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네. 법은 이런 그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음. 그야말로 음. 뭐 노장 사상에서 물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 가듯이, 음. 그게다 법이다, 그래서 진리 이렇게 돼서. 설법 그러면 진리를 말해준다 뭐~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예배의 주된 시간이 이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뭐~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응. 교회 가면은 설교 시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앞뒤로 약간 데코레이션 들어가고 <웃음> 이런 식으로 <저는 웃음> 생각이 되는데 뭐~ 이~ 교회는 저도 이제 꽤 다녀봤으니까 응.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나 특히 요새는 또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뉘앙스로 녹여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이나, 뭐, 지금, 저 형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어떤 음, 내용들인가? 그동안에는 있을까요? 사실 그 <웃음> 설교나 설법이나 강론이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그 부처님이나 예수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었고 음. 대충 문대도 그냥 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 <웃음> 근데 지금은 신도들이 워낙 교육 수준이 높고 <웃음> 음. 또 우리 가톨릭 계신교 같으면 이제 성서 연구가 많이 이렇게 진전되다 보니까 이 목사 신부들이 성도 신도를 얕잡아서 말할 그런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지식도 뭐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 신부에게 이제 배웠다면 이제는채점으로오는 거예요. 아. 이, 이 목사 신부가 제대로 성사를 하는가, 음. 정말 제대로 뭐 설명하는가를 마치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채점하듯이 음. 하니까 이제 목사 신부는 당황을 시작한 거죠. 음. 옛날에는 대충 시간 때우면 끝났는 이제 날카롭거든 눈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 신부는 설교하는 게 힘들고 우리 성도들은 듣는 게 힘들어 이제 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짜증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네. <웃음> 근데 이제 소장님 수준의 분들은 그렇게 그래도 스트레스라도 받으실 텐데 제가 많이 봐온 목사들은 안한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내 말에 그냥 다 아멘해줘 사람들만 또 모아놓고 더 그루밍하는 <웃음> 수법으로 가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다수가 이렇게 네. 그루밍 나가는 신도들이 더 많죠. 네. 깨어있는 신도들이. 그러니까요. 마침 여기 이 자리에 불편해 하시는 목사님 한분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웃음> 그러니까 물리해. 나만 목사고 다. 교수님뭐 <웃음> 이렇게 하시니까 네. 걔 맨날 욕하면 나만 내가 뭔가 이렇게. <웃음> 아니, 한편 이 불교에서 이 살법에서 문제는 이 지극히 개인화 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 불교가 대승 불교를 말하면서 이런 세상의 고통을 함께 가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스님들의 이런 이 설법은 굉장히 개인의 어떤 마음의 평화,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주변에 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서 공적인 어떤 본래 대중, 이 대승불기 어떤 근본 가르침보다는 그냥 이게 일종의 그루이죠 사회 문제에서 신경 쓰지 마라. 그뭐 정치 뭐 이런 건 뭐 좋지 않은가 일종의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평화와 안녕이 최고인 양 깨달음의 음. 어떤 가르침이 개인의 어떤 그런 뭐 해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하죠 이게 변태불교다 라고 말하니까 음. 이제 초기 시작은 그런 걸로 시작했지만 대승불교로 되면서 이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곧그 자체가 수행이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제거해온 상황이죠. 어, 아니 그게 다르지 그, 않네요. 음, 아니 스님들이 그렇죠. 그 조선 시대에 산으로 들어가면서 산에 가 있으니까 뭐 소식도 안 들리고 그냥 음. 아, 좋네. <웃음> 산바람 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니, 힐링하러. 그, 그때는 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삐질삐질 들어간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고려 때 이럴 때는 이런 시가지나 왕실에 늘 함께 하고 음. 있었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천민화 되면서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지냈던 거죠. 그, 이제, 설교가 음. 지금 실은 제일 심각한 게 제가 볼터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설교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데코레이션이다 음. 이렇게 음. 하셨잖아요. 음.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 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음. 왜냐면, 카톨릭에서, 중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 중심, 그 모토 중의 하나가 말씀이었거든요. 권위를 성경에 두고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얼마 오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측면도 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청교도로 오면서 여기서 이때 설교에 대한 중요성, 음. 설교는 그때 막두 시간도 하고 그랬대요. 음. 설교를 이제 그런 흐름과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회 예배와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 저는 이제 군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사를 경험할 기회도 있었고 음. 제가 고등학교 때 마리하웨이 고등학교. 목포에. 네, 목포에. 마리하웨이 아, 고등학교. 목포 좋은 데 출신이네요. <웃음> 그때는, <웃음> 음식도 맛있고. 네, 목포는 좋은지 모르겠고, 그때는 학교가 좋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여튼, 그러니까 미사는 이렇게 다 예식 순서들이 있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도 음, 하고. 그런데 음. 교회는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설교 중심으로 갔는데,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웃음> 이유가 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이슈가 이거잖아요. 왜 설교가 이 모양이냐. 음. 저는 뭐 가톨릭 성당이나 불교의 어떤 뭐 강론이나 설법은 들어볼 일이 많이 없어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목사들의 설교는 진짜 이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들이 <웃음> 개고기를 좋아한데 그래서 개 잡아먹고 다 개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개고기는 아, 그, 원래 그, 카톨릭이 그 소유권이 있는 데 옛날에 아, 우리나라 몰랐어. 조선시대 때 카톨릭 신도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음. 그래서 주로 산골로 숨어서 살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아, 음. 그래서 들에 이렇게 들깨를 그냥 키워놓고 가끔 그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그래서 개고기는 원래 카톨릭 음. 라인이에요. 아니, 배고픈데 전교가 됐어요? 아니, 아니 그래도 개신교를 인정하고 싶은데요? 아랬죠아 그러고 그걸로 욕먹겠는데 <웃음> 근데 전광훈이 보니까 진짜 개소리 봤대 아. 통신대도 이런 교수님들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음, 숨통을 트며 살긴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는좀 궁금한 게 예배 시간에 따로 질문 시간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이 어디 있어? 설교를 하고 나면 아 저기 질문, 질문 시간을 잠깐 갖고 <웃음> 신도들한테 이렇게 음. 그런 시간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 조용하게 이제 아멘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네. 저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 대부분 뭐 네, 성당은 아예 뭐이꾹 담을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음. 카톨릭에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설교를 강론을 하고 나면. 음. 아예 신부님 물어봐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어, 어, 반대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데도 있고 어, 어. 남미 같으면 질문을 못 참아요. 응. 신부님 그 엉터리 소리하지 마시오. 음 그냥 바로 이렇게 어. 받아쳐요. 그럴수록 그 종교의 그 성직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권위가 어디가 있어요 종교에 <웃음> <교수님>, 종교에 권위가 필요 <웃음> 아, 아, 있습니까? 그럼. 없죠. 아없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니 권위는 뭐, 데코레이션이에요. 이,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왜냐면 양목장생 같은 경우는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팅을 할수 있어요. 엄청해요. <웃음> 그러니까 네. 뭐 말할 때마다 밑에다가 막 네. 채팅을 하는데 네. 그거 읽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읽거 거기 대답도 다 해주죠. 다 해주죠. 그리고 아예 저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 목요일 날은 어, 즉문 즉답. 응, 응. 애매한 것을 물어보세요. 아 내가 모든 걸 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 신앙생활 하면서 애매한 거, 그건 어. 내 얘기해줄 수 있다. 난민식이네, 응. 약간. 그래서 저는 질문 받고, <웃음> 근데 생각보다 그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치. 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송 어.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음. 왜냐면 무슨 질문 올지 모르니까 그냥 어. 나 속에 있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얘기만 하는데, 제일 편해. 그 시간에 방송하는 게, 준비를 할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음. 성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음. 이유가 뭐냐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질문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네. 음.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음. 쌍방향으로. 서로 인터액션을 네. 가능한 거니까. 예배 네. 끝나고도 저희는 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하고 예배 마치고 바로 안 끝내거든요. 다 이제 뭐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설교에 대한 이야기, 주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음. 질문하라고 저는 일부러 얘기해요. 아, 질문이 하시라. 중요하죠. 좋은 네. 질문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설계에 대한 질문. 제가 수년에 가끔 이제그 이렇게 강의를 초대받아 갔었는데 수녀님들의 말문을 좀 트고 싶었어요. 저는 음, 음, 음. 왜냐하면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 그런데 같이 이제 이렇게 수녀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음. 하고 서로 의식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또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뭐 저런 저런 시대기 어, 없는 질문이라 할 수도 있고 네. 누가 어떤 질문인가를 누가 또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음.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안 하고 음. 맨 뒤에 휴식 시간에 쪽지를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아. 그다음에 질문하는 분수녀님 이름은 쓰지 말라 고 그랬어요. 음. 음.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우리 토크쇼 같은 거할 때, 네. 들어갈 때, 그, 포스트에다가 써가, 네, 질문지 그렇죠. 써가지고, 질문이 네.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떼서 읽잖아요. 네네. 네, 그런 네. 거 해도 되고. 아, 것. 그것도 있고, 요즘 어. 온라인으로도 네.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주소를 주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익명으로,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 프로그램도 있어요. 괜찮네. 네, 강의할 좋네. 때. 그럼 목, 네.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수련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직장인, 청년들 대상으로 <웃음> 도심 수련회에서 한번 해왔는데, 네. 그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음. 왜냐면 손들고 질문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문화는 그렇죠.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익명으로 무슨 질문이든 하세요 하니까 익명이니까 다다 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네. 여기에 질문들은 주로 질문을 받네요 전 하면서 질문하는데 계속 <웃음> 아, 스님들한테 거꾸로. 네, 스님 그거는. 선, 갔을 선생님이 질문다고.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웃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질문도, 그러니까 그, 당연히 네. 뭐, 그쪽도 질문이 나와고 뭐, 오늘은 뭐 3일이니까 세 번째. 어, 그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을 <웃음> 네. 하면 당연히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할 네, 수 있거든요. 하면서 네. 또 자연스럽게 음. 거기에 맞춰 질문도 하고. 그게 뭐 본인이 아, 선생 때문에 나 하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근데 지금 이제 그 설법? 네. 네. 설법이라고 이제 설법의 주, 개인화 이거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되게 동의가 됐던 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사실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엄마는 거기 그 교회에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음, 아, 그러겠죠 그래, 아, 그래, 당연히 유리교회. 당연히... 부모님은... 네, 부모님은... 네? 유리교회. 유리교회. 아네 네. 왜 응. 음, 지금 그런 걸 <웃음> 얘기해? <웃음> <할것 같아요. 웃음> 그러지 마. 서울에 그런 게몇 개나 있요 <웃음> 제가 원래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어, 엄마, 아빠 직분자신데, 네, 이제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직분자 자녀들이 음, 땅에 다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랑 6개월을 싸우고 그 교회를 옮겨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저도 한한 한 4년 정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0살부터는 나왔어요. 나와서 음. 좀 이렇게 광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 예배를 드려보고 좀 그렇게 했는데, 어, 엄마는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신앙이 막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서, 음. 이제, 전 직장이 목사들을 주로 <웃음> 취재하는 곳이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주변의 권사님들이 엄청 딸이 그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직장도 이직을 했으니 계속 같이 가자고 음, 하시고 음, 음. 제가 얼마 전에 또 폭행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엄마는 더더욱 그 교회를 같이 다니면 제 신앙이 더 회복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이번 주일날 제가 한 3시간 동안 잔소리를 듣고, 듣고. 엄마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자. 음, 안 그래도 네. 딸이 폭행다해가지고 마음 어려우신데 내가 초도나 음. 하자 싶어서 이제 따라갔어요. 음.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그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어,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다른데 개척한 목사님이고 음. 그 교회에서 개척한데서 요즘 교회 성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꽤 성장을 시키셨나봐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자로 이번에 초청받아서 이 주일 네. 예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네. 능력있네. 능력있으신. 그쵸. 네. 제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스피치 강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스피치적으로, 아, 보면, 스피치적으로 보면, 스피치적으로 뭐 보면, 발음, 발성, 설교의 흐름, 구성, 음. 되게 훌륭한 네. 설교였어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결론 지은 건 역시 목사님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돈의 신이야 <웃음> <웃음> 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장을 하게 된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음성을 네. 들어주시는 분이다 성장을 하게 된 얘기 그렇네요. 그러면서 네.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의 바람이 음. 일치하는지를 봐야 된다.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에 따르면 역시 교회의 최고는 우리의 새를 불리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실은 부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뭐.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공적인 얘기. 뭐, 약한 자나 음. 우는 자, 이런 소외된. 얘기 하나, 소외된 네. 자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그날 글을 쓰다 말았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서열을 매겨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음.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다 알아. 네, 아. 돈 알아. 많은 사람, 음. 힘 사람, 힘 있는 권력 사람, 권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람. 제일,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교회는 어쨌든 뭐, 돈 없는 사람, 약자, 어, 그리고 아픈 사람, 음. 환우들, 이런 사람들도 받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랑한다. 음. 왜냐하면 목사님이 뭔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었죠. 기도해주고. 네. 네. 그런데 교회는 어디 노동 현장에서 음. 소리치는 사람, 음. 어 저처럼 교회 개혁을 음. 위해서 일했던 사람, 음. 받자 되게 불편해한다. 당 네,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그 개인화라는 게 저도 되게 동의가 네.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설교가 많은 거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교인들이, 그리고 불자들이 많아서겠지? 그러면은 고객 그럼 어쨌든 고객의 니즈에 충실해야 되니까 음. 모든 사업장이 내가 음. 이기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말하는 데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건, 사실 그건 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이런 뭐게 교회건 저리건 성당이건 막 찾아오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건 사실 중요한 일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인 것 음. 같아요. 그거를 그러한 신앙이나 그런 어떤 그 출발점에서부터 아 나의 문제가 곧 또한 이웃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하고 함께 사회와 더불어서 나가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이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게 결국은 그런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없이 개인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안시켜 그 개인화 시켰을 때 이점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의존하고 밖으로 시선을 안 돌린다는 거. 네. 돈을 나한테만 가져온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성장문제 같아요. 아까 우리 질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음. 설교에. 네, 설교의 후 교회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이런 방식의 신앙. 개인의 어떤 <웃음> 개인화 시키는 신앙에서는요. 질문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굳이? 내가 복 받으면 되는데. 음. 복 받는데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한번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데 거기에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고요. 음. 아니 구체적으로 그 액수를 말씀하시라고. <웃음> 그런 거 말고는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회에서는 질문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인테리어 문제를 생각을 했거든요. 음. 왜냐면 이 강단에 올라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 다니던 예전에 교회는 어렸을 때 다니던 때는 이 강대상이 올라가지도 못하겠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단이 높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우러러 보고 있으니까 네. 저 높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 것도 있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교회를 거꾸로 이렇게 파 가지고 음. 왜그 외국에 강의 네. 강의 네. 네. 강의실에 강의 는거렇볼게돼 있잖아요. 그럼 저 밑에 있어도 잘 보이고 안 됩니다. 안 돼. 네. 왜냐? 네. 네. 그러면 목사가 만만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봐야 우러러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안돼 아, 아무래도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여기 목이 아픈 거 같아요 <웃음>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사 아니 목사님 아, 옆에 계신 건가 아니야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입는 옷 가운, 가운 같은 거 그리고 네. 신부님들도 되게 멋있게 입잖아요 음. 그거 입고 머리뭐 이렇게 올려 쓰고 가는 이상 음. 다쫄 수밖에 없는 게, 저 권위적인 모습. 그 신적인 권위를 예, 대변하잖아요. 막 금색, 막 이런 거 쓰고 있으면은, 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우상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저 어. 웃긴데. <웃음> 웃긴아 <웃음> 그렇게. 이제 무겁겠다. 막 이런 그런 거를. 이미지를 계속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차라리 그러면은, 시도들도 다 똑같이 입고 들어갈때마다 가운 다 입고 앉아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나전 네. 그래서 가운 안 입어요 아, 네, 가운 입으면 없어요 왜 그래 <웃음> 다줘 아, 그리고 사야돼 복사할 때그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요 목사 가운이 몇십만원씩 해요 음. 싸네 싸니까 승복은요 뭐 천만 원딴 아, 진짜요? 네오 네. 몰랐어요 <웃음> 아, 성... 내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제가 그 기독교 그 성구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성구사? 관련한 성구 아, 성구, 아, 성구. 성구. 성구.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 성물 뭐 네. 이런 거 음, 음, 음. 가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어. 제가 아,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음. 목사님 성물을 깎아? <웃음> <웃음> 이러는 거야. 헌금도 좀 깎아주세요. 성물을 <웃음> <웃음> 깎는 거 아니래. 그래서, 야 참, 진짜 장사 여러 가지를 해먹는다 그랬는데. 아니, 가, 그 스님들 가사 이런 거 진짜 비싸요. 예. 그 저도 오. 예전에 스무 살 땐가, 열아홉 살 땐가, 어느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절에서 음. 그집 스님이 니네 음. 큰아들은 그냥 두면은 부모가 일찍, 그 부모 잡아먹는 상이다. 막 이래가지고. <웃음> 자기 양자로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무슨 절 계속 시키고 여기다가 그 담배방도 아니고 이렇게 그 수예 이거 뜨는 거 있잖아요. 수게. 그거 받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때 당시가 지금 한 20년 넘었죠 30년 전인데 그때 그 승복을 돈 천만 원짜리 를 가사를 맞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음, 천만 원. 원. 아니 근데 어, 왜그 천만 원. 원? 그러면 아. 스님 되려면 그거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은사 스님 네. 자기가 출가할 때 자기를 아, 받아줘 아. 은사 스님이 뭐그 정도는 해주죠 <웃음> 돈 없으면 스님도 못하는요 그러니까, 아니 ]구나. 그런데 그것도 품질이 다양한 에이. 거예요 아. 천만 원짜리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정성을 나타내는 이런 네. 거고 또뭐몇 백짜리도 있고아 그걸 이제 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독과점 아닙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웃음> 독과점 <웃음> 그니까 그렇죠. <웃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 마치 뭐천쪽가리가왜 이렇게 비싸? 아니 강남에 이제 이런 뭐 브랜드 명품이 막 막 값이 올라도다 사는 것처럼 블 로션인가? 거기가? 해야지 가 <웃음> 거기도 독점 이미라서 그러면 네. 이제 거기 가서 그돈 비싼 데서 그걸 사는 것처럼 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고급 가사를 만드는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해야되또 아, 아, 있는 그흑세사를뭐 이렇게 만들고 네. 그런 승부를 입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소유를 줄이려고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또 그리고 그렇죠. 저는 무슨 느낌이 냐면 네. 군대에서 왜 자기들끼리 음. 여기 줄 잡고 막 이렇게 네. 딱 바, 그런 바로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승복은 네. 이 부처님 당시 음. 정말 니들은 가장 낮은 곳에 살아라 이 맥락으로 음. 그리고 또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도 깎고 여의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진짜 별 눈에 띄지도 않는 쉽게 말하면 음. 회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라 그런 거거든요. 음. 근데 요즘 가르키는 거 보면은 이 승가대학이나 이런데 절에서면 야 너가. 이 승려는 대단한 거니까, 위의,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쫙 항상 풀맥인 거, 이런 거꼭 입고 다녀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 중단이 다 자기네들 밥, 밥, 돈 벌려고 그러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들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권위를 세워서, 네. 이제 꼼짝 못하게, 말 못하게 누르려고, 뭐 사법부 판사들이 다그온 집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웃음> 교회나 절이나 성당의 건축학적 구조? <웃음> 네. 또그 목사 스님 신부들이 입는 그 의복 네. 쓰는 언어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뭐냐면 네. 너희 계대지와 우리는 다르다 그걸. 네. 그걸 자꾸 재확인하고 강조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당처럼 민주주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체제예요 네. 그렇죠. 현대하고 전혀 어울리지않는 체제예요 음. 이걸 강화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교 개혁 이후로 설교가 예배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됐어요 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부담이 있냐면 설교를 잘 하지, 잘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음, 성공 못하고. 음. 카톨릭은 음. 미사라는 예식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음. 설교를 아무렇게 나 해도 음. 우습게 해도 그냥 신도들이 별로 의식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설교, 법문, 강론에서 목사, 스님, 신부들과 성도들의 그 갈등이 아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선생처럼 지도자처럼 당신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고 음. 자기가 깨달은 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듣고 아, 동의하는 분들이 아, 전, 맞네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시대하고도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도 누가 뭐 엘리트가 있어서 누가 시민들을 가르치고 저 이런 이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시민들이 더 똑똑해 늘 올랐어. 항상 보면 대부분 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당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서에는 목사 신부란 단어 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성서를 보면 목사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끌어낼만한 이해가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게 교회다 보니까 목사 신부들의 그 모델을 성서에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만일 찾는다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 제자들. 네. 그런데 예수 제자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에도 지배 체제라든가 어떤 지배와 복종의 개념을 쓴 일이 없어요. 음. 근데 오히려 지금 교회 성장이 생겨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네네. 목사 신부가 신도들을 개돼지로 보고 너희들하고 나오고는 달라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 너희는 배우는 사람 이런 구조를 지금 오래 계속 되어 보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음. 장사가 안 된다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세습한 교회를 가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그게 부의 세습이다 보니까 문제를 인식해서 일수도 있지만 는 것도 있그 세습한 목사의 설교가 힘들어서 인 것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아휴 선생님 금수저 목사님이 뭘 알아? 약간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 세, 세습한 들으면서. 주제 아니 세습한 주제보다도 음. 그 순간에 그의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 깊이라든지 이런 음. 게 그냥 에, 그 목회자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나서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잘 이제 전수 받아서 되게 모르죠. 그 예, 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네. 느낌이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불쑥불쑥 제가 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에이, 목사님 뭘 알겠어 목사님 <웃음> 엘리트 코스 밟고 금수저 목사님이 네. 뭘 알겠어 이 생각을 자꾸 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저도 CBS, CTS 이렇게 기도, 설교 방송 있잖아요 네. 요즘 거의 안 듣는데 한번 이렇게 채널 돌리다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탁 설교하는 거들어보고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저 사람 팔자 좋다 진짜 아무 고민을 안 하는구나 음. 그냥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참, 얼마나 팔자 좋게 살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부럽더라고, 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런가 보면 사실 이 종교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음. 도구마 체제죠. 네, 네. 이 점을 우리는 너무 좀 감가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이 도구마 체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자들의 어떤 좋은 뜻은 점차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체제가 되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형식만 남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이건 뭐 목사건 뭐 신부님이건 우리랑 똑같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음.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를 해체시켜야 돼요. 그렇죠. 해체지. 종교를 거부해야 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여기 종교는 지금 이 근대적인 이 종교 형태들. 우리 선생님이 평신도 신학자라서 그러신 분한테. 네. 아니, 그니까, 러 목사님, 저기, 네. 우리 목사님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회 성당 절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예수와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고 행동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새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함께 하는 형태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항 무슨 뭐전문지실 얘기해봤자 지금 뭐 인터넷으로 전혀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음. 네, 제가 그걸 해본 사람으로서 음. <웃음> <웃음>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아저저 저 금방 <웃음> 저는 소장님하고 <웃음>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하나 깨달았어요. 이 기독교는 예수가 만들었는데 음. 그래서 멀쩡할 수 있는데 음. 교회는 사람이 만들. <웃음> 네.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아니 교회도 예수님 만들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야너 목사하고 <웃음> 이런 게 있죠. 되는데. 신학적으로 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가 음. 불가능하다. 이건 그건 이제 대전제예요. 음. <웃음> 이제 그럼에도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교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해보려고. 제가 또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음. 제가 해보려고 말 그대로 진짜 민주적인 교회 혹은 그런 교회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음. 음.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소위 말하는 팔로워들도 중요해요 그렇죠 교인들이 한피하는군요. 이 교인들의 어떤 이, 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 제가 아 목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중에 네. 원 오브 e 네. 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음. 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나를 우습게 알아 어떤 경우는 아니 우습게 알면 어때요? 난 원래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 다른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근데... 웃기긴 하잖아요 어? 좀 웃기긴 하잖아요 내가 네, 웃겨? <웃음> 어 다행이다 <웃음> 아니, 성공했다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웃음> 네. 상호 빨리... 존중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존중한다는 어떤 이 지점을 정확히 공유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립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는 다 우리가 개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t h 브 m 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위계질서라든지 혹은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면 이게 그냥 올라타는 게그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를 계속 함께하면서. 이게 서로 상호 존중이고 이렇게 같은 입장이지만 역할은 다르다라는 그렇죠. 것을 명확히 해주면 그런 모임을 가질 그러니까 수 있는 거죠다 서로를 것 같습니다. 높이고,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교회 그러니까 몇 가지 음. 단계를 거쳐왔는데요, 제 보면 그럼에도 음. 저는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음. 무슨 말이냐면 옳은 걸 해야지. 내가, 다른 목사들처럼 폼, 폼 잡으면서, 성도들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음. 여전히.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도, 한때는, 아, 본전 생각이 나요. 네. 아이씨, 목사들이 폼 잡으면, <웃음> 말잘 <말이> 됐잖아, <웃음> 교인들이. 너, 아, 어, 네. 아, 좀 궁금한,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네. 그, 교회하고, 절하고, 성당하고, 음. 교회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자영업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간에 그 신학대학교에서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얘기를 그 설교라는 건이 자기 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죠? 음. 네. 이 사람 강의 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교회는 그런 거 알겠어요, 확실하게. 음. 아는데 왜냐면 별의별 뭐 장경동, 뭐 정광훈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네. 자기가 공부 못했다는 것도 자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데 <웃음> 그 장경동이 정광훈한테 가서 배웠어요 <웃음> 아 그런 거였어요? <거였는데? 웃음> 진짜로? <웃음> 네, 전, 어, 전 그렇게 알고 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뭐, 거예요? 그렇게 증언해 주신 어쩐지 분들이 어쩐지 굉장히 비슷하다 했더니 장경동이 정광훈한테 뭘 배웠다는 거죠? 설교 아, 하는 법 근데 신부님들은 일단 그 학교 과정이 길고 음. 신학교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렵다고 라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신부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웃음> 그 기간이 뭐, 학부 4년, 대학원 2년 정도고, 음. 군대는 빼고. 네. 그러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강정학원3 별로 차이도 없고. 아, 네. 3년 또 학력도 별로 차이도 없고. 아니, 근데 그, 형당은 그래도 <웃음> 프랜차이즈잖아. 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이긴 <웃음>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웃음> 네. 개신교는 A급 목사도 있고, F학점도 있어요. 네. 천주교는 A학점도 없고 F도 없고 다 CD CD에요 그래서 <웃음> 평균이 있다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카톨릭의 아, 문제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게문제예요 아. 일단은 너무 좋아요 꼴통도 없고 <웃음> <웃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꼴통도 많지만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꼴통들을 보면 개신교 내일모로 무너질 것 같고 그 A급 목사앨범 아 개신교가 제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웃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악플이 막 예상되고 있다 지금 <웃음> 근데 문제는 이제 뭐 F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은데 목사 침부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실 이제 죄송하지만 교회 가서 설교 한편 듣는 것보다 유튜브 찾아가지고 음. 왜 누구죠? 그. 되게 그런 심리를 되게 잘 만져주는 음. 그런 강의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 듣는 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종교를 대체하고 있죠 <웃음> 그래서 그냥 나는 낚여졌을바라아 그렇죠 그런, 네. 그러기도 한데 <웃음> 아 그냥 교회나 이런 데서 뭐꼭 설교를 해야 돼? 이런 음. 생각을 좀 사실 네. 요즘 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품질 때문에 예를 들면 목사가, 어느 목사가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를 뺏어버리거나 전원을 끄거나 하는 사태도 나올 거고, 아 내려와, 내려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설교를 하는 유능한 그 평신도 들도고 그 한국 교인들은 촛불 시민이 아니야. <웃음> 저는 그 정도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고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어 이대로가 망하니까. 어 아니, 저는 이제 네.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이렇게 법당인 이런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영업방식을 좀 바꾸시는 게꼭 설교를 해야 되나 그거 말고 영업방식을 음. 바꿔서 하시는 네, 게 네, 네. 좋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했어요. 영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웃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은 <웃음> 네. 불교에도 비슷한데 이 승려가 되는 젊은이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는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그 기존의 승려들이 음. 사찰은 있어요. 음. 이 사찰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가자들에게 이렇게 본인에게 인연이 있는 제가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 그러니까 운영이라건 관리를. 음. 물론 그때도 이제 설법을 이런 형태로 이제가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카도리가하고 불교는 음. 설교나 설법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과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어. 거예요. 이제 어차피 안되니까 이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이나 신부에게 설교 똑바로 해 설법 좀 제대로 하고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사람들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세력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음. 음. 그 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취재하면서 절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음. 그 취재를 해보면 은 절에서는 일단 이제 스님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뭐, 작은 절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뭐, 연세 들고 하면은, 병 들고 아프면은, 그냥 뭐, 아무런 관리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지간한 절들은, 무슨, 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런 행사에, 아, 저, 저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 화천대유 Mm -hmm. 김만배 씨가 mm -hmm. 절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많이 썼거든요. 어. 그 절에 제가 싹 다녔었는데 그런 아, 절에서 그런 뭐, 사람들꼭 절로 가는지 몰라. 그래도 네.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하니 행사를 뭐 해야지 그러면. 아, 아, 행사.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천막 쳐뭐 놓고 행사하고 네. 뭐 이런 거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백일제 지내고 뭐 이런 어. 거를 하면서 그런 걸로 큰 돈을 쓸어 모으는구나. 이런 느낌 뭐, 아니면 주차장 장사도 하고 뭐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저는 <웃음> 가톨릭이 신부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요. 아, 그럼 저는 지금 붕괴하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망해가는 나라의 공무원. 이 서운하게 개속교 개신교 왜 빼요? 계신교는 개신교는 자영업이니까 개신교는 목사 수장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신부님 얘기하는 게 신학생들 줄고 있니어아 정말 이거 망해가는 나라의 공무원 같은 느낌 딱 드는 거예요 사양산업이에 이제 네. 사양산업에 네. 취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치. 카톨릭은 작잖아요. 해법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 수녀님들을 신부님 쪽으로 올려주면 되는 아, 거예요 아니 이제 수녀회원에도 없어 이제 들었사람 어. <웃음> 그럼 뭐 끝났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무너지는 어. 걸 보고 있으면서도 대책이 안 혹시. 나옵니다 사실 불교를 이렇게 국내 불교를 보면 그나마 어떤 이 정말 이 못난 모습도 있지만 음. 긍정적인 모습은 대부분 비구니 스님, 여성 스님들이 음. 현장에서 소리 없이 정말 이렇게 이 힘없는 사람들을 음. 혹은 뭐농촌이가 어디 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뭐 최소한 이 불교는 물론 그 안에 너무 이 차는 있지만 그래도 스님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여성도. 음. 음.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 잘 이렇게 이 소위 커뮤니티를 지역 이거를 활성해 놓으면 좀돈된다그러면또이 남자 중들이 와서 뺏어 가요. 거를 땡깡 부리고 막 이래서 음, 음. 막 그런 또별 희한한 부작용은 있지만 그나마 이 비군인 스, 스님들이 이 한국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어, 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음, 법을 바꾸는 음. 것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나왔냐면 지금 목사들이 임기가 나이가 정년이 70인가? 음. 70인가 그런 거요 70인가 75세인가? 70인가 를 그러는데 그거를 음. 종신제로 바꾸자 음. <웃음> 이걸로는 이게 나왔어 근데 이걸 보고는 하, 진짜 안 되는구나 교회는 진짜 안 되는구나 예. 어떻게든 끝까지 해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공기자님 우리 지난 지바, 지난번에 CBS, CTS 이런 돈만 주면 할수 있다고 해서 돈 모아서 우리 나가기로 했어요. 아그 아니요. <웃음> 아니, 검열은 하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후원자가 더 떨어져 나갈 건안 틀죠. 더블 아니. 나좀 유로줘. 말씀하신 어떤 퀴즈에서 보면 불교 방송 똑같습니다. 네, 여러 스님들이나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돈을 주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어쨌든 조교 종단은 제 대강 아는데 또 붙던 모든 스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설법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제 돈 내고 거기는 이 시청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시청자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음. 돈 내고 그 시간을 사서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꽤단가도 아세요 혹시 제가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개신교랑 누가 더 많이 내나요 <웃음> 불교하고 개신교 방송에서 돈을 받고 설교를 송출하고 이런다는 소식을 저는 얼마 전에 알긴 아. 알았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음. 뭐가 충격을 받았냐면 그 방송국 운영하는 놈들 어떤 놈들이냐, 이게 대체. 음. 음. 아니, 자기들도 할말 있겠죠. 교회 운영하려면 돈 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방송국 운영하려면 그렇죠.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사회. 어. 근데 거기 의존도가 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사회나 이런 게다 있는데. 그 자리로도 지들이 싸워요 또 이게 또 권력입니다. 어떤 라인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불교를나 <웃음> 널리 알리는데 너무 소중하잖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근데 우리 광고 수익 광고가 안 붙고 잘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종단에서 돈을 줍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적자일 경우는 그런 거를 다 메꾸는 거죠. 종단이 그 방송 모든 걸다또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것도 힘 있는 권승들이 이제 지지라 후원을 하고. 그들이 총무원에 또자리 잡고 이렇게. 아니, 이게 저는 극동방송 예전에 취재하면서 음. 되게 놀라웠던 게, 요즘 같은 때 방송사를 이렇게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극동방송은 지사를 세울수록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오. 그 음. 이유가 그 설교. 아하. 설교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음. 저희가 한번 그 목사님 한분 한번 섭외해가지고 한번 설교 송출 가능한지 이런 걸 이렇게. 해보게 했어요 네. 줄 서있더라고요 어 <웃음> 우리나 만들까? <사람 안> <웃음> 네. <웃음> 돈벌레모 그렇게 하시면 요 <웃음> 아니 그게 마이너들도 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뭐 다른 그 방송들 그러니까 유, 음. 유튜브는 아니었고 그전에 그 설교를 하는 방송인데 그거 돈 받고 또 그것도 어, 올려줘요 단가가 다르겠네 네, 그 그렇죠 그 네, 단가 훨씬 내가. 낫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식으로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김구선생 모셔서 제가 신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찍먹신약이라고 해요 찍어 찍 찍어 먹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찍먹 신약이라고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선생님하고 방송하면서 너무 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신약에 대해서. 음. 아 특히 예수님 시대 이후에 아 내가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전 지난 주에 지난 주에 방송 진짜 감동이었어요. 와 우리 김신 김군 선생님 이 정도 대가시구나. 아, 큰 소리를 얘기 잘안 돼. 진짜 그랬는데 자. 또 저는 이제 구약이나 이런데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성경을 알기 위한 게 아니고 장사를 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공부가 왜 필요하냐고요 어, 다른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지 네. 판매 제가 그 마케팅 그렇지 천공 네. 취재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천공이요 유튜브 하잖아요 그 마케팅 전문가를 2017년 정도에 만났어요 우리나라의 탑티어에 음. 들어가는 음. 마케팅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배워서 유튜브를 하는 게 좋겠다고 라 해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아하. 거예요 네. 음. 천국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진 게그 음. 사람이 코칭을 다 했어요 음. 음. 굉장히 고급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마케팅 전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러겠네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런 그렇지. 타입에도 예, 예. 네, 당신의 삶에서 이 성경이건 뭐 불경의 한 규절이라도 당신 것으로 해서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라는 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음. 뭐 불교 같은 건 깨달으면 굉장히 신비화 해가지고 음, 상품으로 네. 팔고 네. 이런 식의 되니까 뭐 가서 아전뭐 저렇게 전문가 저런 얘기하지 뭐 그래 깨달아야 될 텐데 난왜 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오르냐 그러냐로딱 칼로 딱 재면 사실 죄인 아닌 놈이 어딨어요 여기서 그렇죠 네. 잘못 안할수 있는 놈이 있다면 그건 허구죠. 종교가 팔아먹기 제일 좋은 지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너는 죄인이야. 흑백의 잣대로 딱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막, 뭐, 불경, 뭐, 성경을 들고 와서 주입시켜 놓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깨닫지 못한 놈이야. 이러면서 그 모든 가르침을 뭔가 우리가 가야 될저먼 곳에 있는 신비화된 곳 가는 식으로 이 설법, 설교가 그렇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이 그 안에 자기를 살짝 끼워 넣죠 그래 가지고 나한테 돈 가져와 나한테 복 받어 이런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 하나는 대형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다님 이 정도 다 알아 <웃음> 둘다 아, 틀렸네요 <웃음> 둘다 틀렸어요 대형교회도 틀렸지 대형교회 들려고는 교회도 틀렸지, <웃음> 대형 교회 교회도 틀렸지. 그래. <웃음>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 교회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양이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 뭐 하느냐, 오직 교회, 교회, 교회, 자기네 교회다 사람을 가두고, 그 교회에 모이는 것만. 그러면서, 보십시오. 설교를, 이제 설교에 대한 주제니까요. 자, 주일날 오전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요즘 저녁 예배였지만 오후 예배 설교합니다. 그리고, 새벽예배, 만 새벽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예배, 토요일까지 뭐 주일날 하는 데도 있어요 설교합니다 수요예배 있습니다 음. 금요일날 철야예배 있습니다 설교를 하루에 청년들은 몇... 청년부 예배 드려요 그렇지 그나마 근데 청년부, 청년부는, 같을 때 청년부는 네. 그나마 청년부 목사가 설교하지 네. 자 담임목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번 하는 거예 도대체 열몇 번을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다른 설교를 대예배 말고는 부목사들이 하죠 하는데도 있는데 또... 소규모 그리고 아 소규모기도 <웃음> 하고 예. 아 목사들이 <웃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다른 찌질이 아니 찌질이 아주 조그만 부목사한테 세우냐고 <웃음> 음, 음, 음. 자기가 다 해야지 <웃음> 교회가 커도 그런 교회들 있어요. 음. 다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음. 보세요. 새벽 예배는 잘안 하시려 그러던데 힘들어서. 물론 목사식게 <웃음> <거야, 막>. 졸려워서 <웃음> <웃음> 내가 요즘 내가 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벽 예배가 없는 게 너무 좋아네 그런데 여튼 <웃음> 목사들이 설교를 몇번 하냐 말이에요 열몇 번을 설교를 하면 음. 가작의 명작이 없다 음. 그러니까 일단 설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음.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자 교회 안에 사람들 가두고 이러다 보니 또 내용은 뭐예요? 돈과 성공 이런,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주님은 분,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네. 그래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실천은 하네요. 세상에 빛이 된다고 밤에 보면 다 십자가들. <웃음> <웃음> 어둠을 밝히는. <막힌 웃음> 근데 어. 그 빨간불로 하니까 <웃음> 이게 빨간불이 공동묘지냐? <웃음> 아니 강남에 그 되게 유명한 절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절비태 급. 포교당. 포교당에 선원 선원 선원 선원 선 되게 유명한 선원 있거든요 엄청 커요 능인 선원 어, 네, 아 아는 분아 능이죠 네 거기는 그렇게 한다면서 그 거기 처음에 클때 네. 유학생들을 그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그능인 선원에 오면은 가르친대요 애들은 음. 네. 거기 가면 사 사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어. 교회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 네. 서, 거기가 네. 사랑의 교회 옆에 있던 조그만, 조그만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장사가 너무 잘 됐잖아요. 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 그렇 아. 교회 시스템. 그 교회들마다 대안학교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관심 갖고 있고 많이 하고 그 코로나 시기에도 그 IM 선교 같은 데 문제됐던 게그 네.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부모들의 그 갈급함을 이용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성장한 거예요. 음. 대안학교로 네. 막 가르치면서. 그렇죠. 좀더 네. 네. 확장된 형은 이 교회 이 특정 교회에서 대한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음. 그 대한 학교는 그 고등학교 남면 미국의 또 기독교계 음. 학교랑 아. 연결이 돼서 맞아요. 경기도 맞아요. 맞아요. 하고 미국 학교로 연결이 돼서 아, 그래야 또 장사가 되지. 음, 네. 미국 하나 붙여줘야지. 내뜨로 하나 딱 달아줘야 이게. 또 미국에서 컬리지. 이제 컬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이렇게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시스템을 <웃음> 이용해서 가는데 이제 뭐 유학원까지 기... 하는구나. 많이 그렇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미국이라 그러면 또 되게 좋아해요. 엄청 그렇죠. 좋아하고 네. 비싸요. 네. 심사도 이거 대환학 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토탈 서비스 음, 음. 그냥 출생부터 죽음까지 음. 그걸 맡으면서 각종 미끼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음, 옛날에 음. 교회 성당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 정서적으로 반가웠어요. 일단 반가웠어요. 음. 음. 맞아. 저도 그랬어요. 음. 맞아요. 지금은 걱정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저 사람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음. 맞아요. 저 절에서 저 성당 저 교회에서 음.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그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지갑이나 열고 이렇게 살 텐데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배우자 이상형도 옛날에는 일손이가 어쨌든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같을까봐 두렵다 <웃음>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봐 두려워. 그런 맥락이 <웃음> 네. 종교를 가졌다 그러면요 저는 뭐 그런데 좀 안됐다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을까 어. 오늘 방송을 보고 맞장구 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답답해 하실 <웃음>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요 음. 좋아할 일이 아니었네요. 저 어디로 가요 그럼? 어? 어, 좀더 좀 고민해보세요. <웃음> 가지마요. 좀, 좀, 자기 좀 자리를 지키세요. <웃음>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교는 제가 에... 자꾸 강조하지만 죽기 3년 전에 가는 게최우 속변이에요. <웃음> 돈도 아니, 안 들지 신경도 안 쓰이지 <웃음> 어, 자유롭게 살수 있지 뭐하러 저같이 종교 인찍 알아가지고 평생 생고생하고 이렇게 <웃음> 터마크에 삽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살면 저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아니, 1년 전에 믿으면 안 되네? 3년 전아 그것도 <웃음>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 종교를 갖고 기독교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갔대 저처럼 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있, 얘기하고 싶어요 오... 네. 아니 나는 되게 자유하고 기쁘고 음...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양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지도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유도도 아, 예. 아니고, 했을 음. 때, 깨달은 걸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나누는 거고, 어, 여러분들도 같이 그냥 고민해보십사 하는 자리. 이거는 여기까지. 네. 네. 네. 네. 네. 끝.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는군요. 네. <웃음> 네. 원래 그래요. <웃음>